이 좋아해요. 언니 어, 수민, 어, 고단 학생 화단 너한테 갈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리 좋아요 언니는 어, 옆에 새로 온 친구 누구야? <웃음> 이름이 뭐에요? 어, 저는 응. 수민이라고요. 언니 어, 수민은 너한테 처음 어, 처음 어, 한국 고등 학생 화단 이 거예요. 그래서 음. 무슨 화장 할 거예요? 음, 저는 네. 살짝 고등학교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학생이니까 네. 좀 자연스러움을 많이 티안 어. 나는 그런 그런 화장을 네.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네. 5년 동안 했어요. 아 <웃음> 5년? 아, 아 제가 5년 아, 화장 경험했어요. <웃음> 선생님한테 잡힌 적이 별로 없어요. 언제 언제부터 어. 화장 시작했어요? 아 화장은 근 네. 한창 저딱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거요 저는 아마 열열열석 살부터 아 진짜 열열석 어, 살부터 화장했어요. 저딱 제가 1 4 살일 때 네. 되게 애들이 막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 오잔 들어봤어요. 오잔? 오 오잔. 오자 들어봤어요? 오자 오 오자 오자 오자 우쩐 그게 뭐지? 마, 옛날에 너무 유행하던 아. 메이크업 우쩐 아, 월쩍 메이크업 그때는 응. 살짝 좀 과한 게유이었요 아, 과한 얼굴 게 얼굴 하얗고 눈아이라인도 눈, <웃음> 두껍게 그리고 응. 입술 빨갛게 칠하고 응, 응, 응. 근데 요즘에는 살짝 예. 좀 조금 더 응. 자연스러운 거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거. 그런 거 어, 제가 처음 해봤어요 아그이니까 네. 조금 아쉽나요. 오케이 우리 지금은 시작할까? 얼굴은 어, 그냥 그냥 베이스 조금만 있어요. 음. 네. 일단 네. 저는 보통 네. 쌍꺼링 긁 때는 네. 그렇게 과하지 않은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음, 음. 저는 보통 그래서 네. 쿠션보다는 네. 베이스를 좀 많이 아, 발랐어요. 아, 아 베이스. 네. 근데 그럼. 오늘은 쿠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네. 쿠션을 한번 네. 발라볼니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 화장실에서 네. 그 여자한테 친구들 한테 같이 화장네요아 맞아요? <웃음>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데서 화장 고치시는 분들 네. 많이 봤어. 요 네. 저희는 네. 학교에서 이제 화장을 못 하게 하는대부 아, 네. 일단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네. 최대한 티가 안 나게 하는데. 최대한 티? 최대한. 선생님 봤을 때너 어, 네. 화장했지 아 이렇게 쌤이 쌤 그거 봤어 그럼 어떡해요? 그럴 때는 네 벌떡을 드시거나 네. 아니면 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네. 하시거나 아니면 아좀 심하신 분들은 네. 최소화 뭐라고 하시는 분들 아 진짜요? 쌤이 네. <웃음> 봤어요 이렇게 아 선생님한테 그, 직접적으로 아, 고민 좀 많이 봤어 아 사과하면 괜찮아요 네. 그냥 <웃음> 다음부터는 안 되겠습니다 아, <웃음> 죄송합니다 아 네. 아이브라운은 왜아아이브라아이라 아... 아이브라운. 네. 아 저생각 아이유 눈썹이 예쁘네 아이유 이아이 눈썹이 귀 눈썹 일자 눈썹이 네. 되게 유행했었거든자 눈썹이 네. 네. 무슨 눈썹이요 이름이 예요 일자 눈썹 그리고, 아, 고등학생들 재미, 재미있던 거 있어요? 고등학생 때? 네. 네. 고등학생 음. 근데 저는 이게 많잖아요. 학교에 있는 음. 시간이 많으니까 음. 솔직히 친구들이랑 수업을 되게 음. 많이 만들어요. 대부분 음. 그래서 야자하기 전에 네. 이제 점심, 저녁 먹고 네. 남는 시간에 네. 애들이랑 막 카페가서 커피를 사와가지고 아. 수다를 던다던가 그 짧은 시간 에 네.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안에서 음. 즐길 수 있는 음. 작은 일탈? 같은 음. 그런게 저는 되게 기억이 많이 났어요. 그럼 지금은 아, 몇살이에요? 지금 네. 저는 이제 고3 수능 마치 부3 내년이면 성인이 되는 그럼 고등학생 생활 다시, 다시 보고싶어요? 어, 저는 솔직히 성인이 되는게 네.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요 음. 저는 딱 고등학교 1학년때도 너무 재밌었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때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아. 고등학교 3학년때는 아. 정말 아쉽게도 아. 코로나 때문에 네. 학교도 제대로 못 갔고 음. 그래서 딱히 고3이라는 거에 대해서 실감도 별로 많이 안 났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고3 생활은 좀 아쉬워요 근데 고등학교 생활은 전체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래? 이러면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또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거 아 빨리 졸업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 음, 맞아요, 맞아요. 많이 있어 하지만 그거 대학교 다닐 때아 너무 힘들었어요. 캐나다에서 고등학생 고등학생 때랑 대학교 있을 때 그거 스트레스 달라요. 고등학생 때 스트레스 많지 않았 않았어. 아, 대학교 갈때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음, 그래서 아, 아 마, 다시, <웃음> 다시 다시 가고 <웃음> 음, 돌아가고 싶은 음, 느낌 많아. 응, 대고 끝난 것 같긴 같았... 했어요. 와. <웃음> 학생 예. 됐어요. 학생 케어 어디 요 <웃음> <웃음> 포토샵 주세요 생다 네, 네. 됐어요 처음 해본 네. 거 치고는 네. 그러 그러니까 저는 와. 블러셔를 좀 음. 좋아해요 제가 음. 그래서 블러셔도 네. 괜찮게 된거 같아요 네. <웃음> 남이 보면 과해 볼 수도 있지만 네. 와 학생 테어요어요 <웃음> 언나는 친구랑 같이 밥 먹어요. How do we meet? 아, 우리가 먹어요. 아, fate, fate. we r e gonna eat m a l a t a n m a l 먹을 거예요. Uh, 여기는, 오, 어, 처음, 여기 처음, 처음 대구에서 m a l 먹었어. 그리고 고등학생 메업 했어요. <웃음> 먹고 싶은 거 뭐예요? 저는 일단 대바 헤바, 헤바, 헤바, 헤바, 바헤대바 헤바, 헤바, 헤바, 헤바, 헤바, 헤바, 헤바, 헤바, 헤바, 헤바, 헤바, 헤바, 헤바, 헤바, 헤바, 헤바, 헤 네가 하나 둘 세, 마이 포 o u r hands. One, two, three, four. So, Soji? Soji. 야 o 민 i s 몇어 i Soji. Soji. s o 어 i Soji. Soji. Soji. Soji. Soji. s s o o 좀매워요아맛있어어요게생각해요나어요게생각해요쟤요쟤요 아~~ 진짜 와매워어요 쟤도 요 쟤도 맛있 학생데 뭐해요? 저는 요리 잘 밖에 안 나가 놀아서 음. 한 번씩 놀아요 아 그냥 친구들과 노래방 갔었고든요 아, 노래방 가요? 네 노래방 갔었고 음. 아니면 카페 가서 음. 수다 끓이 그런 게많았 음. 그런 대부분은 음. 먹밥 음.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노래방 가고 이게 딱아 음. 세게 음. 우리 더 많은 곳을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아무도 다짜요. 어 oh, 우리 우리 노래방 가자. <웃음> 노래방 노래잘 불러요? 노래요? 어 엄청 잘못 불러요. 어. 진짜요? 엄청 잘 나보다 엄청 잘 와. Office <웃음> has c e 처음이요 한국 오피스 라면. 라면 매일, 매일 먹어요? 하이. 하이. How, how old are you? I'm 19 years old. If you have a choice, where do you want to live? 선택 <laughs> 있음. <laughs> 터번지. in the office. in the office. this is the o 아내 눈! 여기에서. 오케이, 제가 터크드릴게요. 터킹할지 안돼. Turkey style t